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넷마블에서 자체 개발한 IP 국내 최초 배틀로얄 RPG를 모바일로 만든 게임 A3 Still, Alive입니다. A3, Still Alive 입니다 현재 PC로 나올 예정인 헌터스 아레나와 섀도우 아레나 이 게임의 장르가 배틀로얄 RPG인데 모바일로는 A3가 최초로 적용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모바일 배그 같은 게임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MMORPG 게임이고 컨텐츠로 배틀로얄이 있던 겁니다 그럼 A3의 컨텐츠 중 하나인 배틀로얄을 보실까요? 영이 진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다른 배틀로얄 자기장 시스템과 달리 시간이 딱 되면 바로 장 외에 있는 사람은 탈락하는 시스템입니다 레벨은 1레벨때 스토리얼만 받고 나면 바로 배틀로얄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각자 무기를 선택하고 게임에 참가하는데 오로지 컨트롤만으로 하는 전장이라 가급요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무기별 스킬이나 공격모션이 공개되지 않아서 아쉽네요 1월에 있었던 BJ대전 라이브를 봤지만 자세히는 알수 없었습니다. 이 점은 공개되는 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개된 게 배틀로얄밖에 없어서 다른 쪽은 영상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게임 기사를 통해 다른 컨텐츠를 알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된 정보로 통해 알수 있는 암흑출몰, 붉은 달이 뜨면 프리피케가 이 되는 컨텐츠죠. 이 암흑출몰 때 A3의 또 다른 핵심인 소울링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격형 소울링커는 강력한 데미지로 전장의 전황을 뒤집는 파트너입니다. 공격 대상에게 광역 딜과 CC기를 발동시켜 짧은 시간 내 효율적인 몬스터 사냥을 이끕니다. 방어형 소울링커는 높은 방어력에 생존에 유리한 파트너입니다 도발과 풀링을 통해 몬스터가 캐릭터를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고 빙의를 통해 캐릭터 능력을 강화시켜 생존력을 극대화합니다 지원형 소울링컨은 다양한 스킬로 캐릭터를 지원하는 안정적인 파트너입니다 강력한 힐을 통해 체력을 회복시키고 버프와 실드, 그리고 저주를 이용한 디버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전투를 할수 있도록 도웁니다 그리고 획득하는 포인트 어, 여기서는 소울스타라고 부르네요 이걸 통해서 버프를 받거나 순위를 통해서 얻는 명예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는데 여기 공식 채널의 암흑출목 설명란에 보시면은 하루에 10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주어진 시간동안만 프리 PK이기에 딱 집중해서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단점은 딱이 시간에만 게임을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참여를 못하니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PK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붉은 달이 뜨는 암흑출목 때 별도의 채널에서 PK를 하지 않고 일반 필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로 암흑침공,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네가지의 길드전 특히 길드전은 자원전, 점령전, 요새전 공선전의 네가지 단계로 전투를 한다고 합니다 자원전과 점령전은 참여 제한이 없으며 1인 길드도 할수 있는 컨텐츠라고 하네요 PK나 사냥을 켜두고 배틀로얄 컨텐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플레이에선 v 이보드 그렇듯 일정 랩이나 전투력에서 막히는 시점이 있는데 A3는 이 점을 다른 게임과 차별하기 위해 반복 달성을 통해서 클리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원 퀘스트를 하는 건데 이 지원 퀘스트에 반복 달성을 하면 막히던 구간을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막히던 구간에 유저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시스템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찬성하는 부분이네요 생각보다 컨텐츠적인 면에서는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게 경매장이나 거래소가 없다고 합니다. 이뭔 개소리야! 이유가 극단적인 경쟁을 추구하기에 경쟁의 재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제외했다고 하네요. 일반 필드에선 다른 게임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소울링커라는 새로운 시스템과. 배틀로얄을 같이 할수 있는 점이 A3의 최고의 재미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A3의 기본 캐릭터들의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자는 단도를 사용하며 민첩한 움직임을 지녔습니다. 순식간에 적에게 파고들어 치명적인 연속 공격을 쏟아붓고 적들의 공격은 회피 스킬로 흘려버리는 물리근접 공격 캐릭터입니다. 수호기사는 망치와 방패를 사용하며 높은 방어력을 지녔습니다 신성한 힘을 지닌 망치를 사용해 전장의 적들을 박살내고 두터운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마법 근접 공격 캐릭터입니다 마법사는 링을 사용해 강력한 폭딜이 가능합니다 시전 시간이 긴 한방 마법과 충전할수록 강해지는 차징 스킬을 통하여 적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강력한 마법 원거리 공격 캐릭터입니다. 궁수는 활을 사용하며 속도감 있는 전투를 이끕니다. 다양한 덫을 설치해 적들의 발을 묶고 빠른 사격과 민첩한 몸놀림으로 적들을 처치하는 원거리 공격 캐릭터입니다. 광전사는 도끼를 사용하며 높은 공격력을 지녔습니다. 거대한 도끼로 적들을 산산조각으로 분쇄하고 저주받은 힘으로 자신의 방어를 낮추어 더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 물리근접 공격 캐릭터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